날도 온대 왜 이럴까. 누가 돈 주고 시키는 것 마냥. 유튜브 광고도 안될게 있네.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하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나흘간 잠정 중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앞 보복 집회를 15일 재개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날 낮 12시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10일까지 이어오던 집회를 10일에서 14일 잠정 중단하면서 양산의 상황을 지켜보다 상식선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할 방침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집회 재개 이유에 대해 그곳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양산사저 집회에 공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 강하게 규탄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15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복 집회를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보복하기 위한 집회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그곳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양산사저 집회에 공무원 정황이 나오고 있어 강하게 규탄할 것 이라며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암 욕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후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씨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시위에 공모한 정황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집회를 체계했다.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적 오른쪽 건물 뒤쪽 일부분만 보이는 건물 앞에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욕설은 자제해주세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이 사적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 그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집회를 연뒤 교대역 방면으로 2.3가량 행진할 것. 이라며 윤 대통령이 외교부 공관으로 옮길 때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윤대통령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 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이어져 오다 일시 중단됐던 시위를 재개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양산사저에서 상식선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날도 온대 왜 이럴까? 누가 돈 주고 시키는 것 마냥 유튜브 광고도 안될게있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하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문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보수 성향 단체 집회에 대응해 대규모 맞불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진보 성향인 A단체 집회 신고인원 이름명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문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평산마을 평화유지와 보수단체 집회 해산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엽니다. 또 진부 성향 비단체 집회 신고 인원 1 0 0 0명가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비단체는 이번 집회의 이름을 침묵 문화제로 정하고 비폭력 침묵 시위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사자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말 동안 극우 보수단체 3에서 4곳도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 성향 1인 시위자들도 잇따라 사저앞에서 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준 씨도 16일 오후 1일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사이에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오늘 15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경찰 인력 배치 등 집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평산마을에서 장기간 욕설 집회를 이어가던 그우 시위대가 전방위적 압박으로 세력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해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욕설을 내뱉던 그구 인사 안정권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그만둔 데다 평산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찰에 진정을 넣고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던 한크구 유튜버의 텐트를 철거하도록 행동을 하면서다. 15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했던 5월 10일 직후보다 그구 시위대의 욕설 소음이 비교적 낮아진 상태였다. 이 같은 현상은 경찰이 집회 금지와 집회 제한 등으로 해당 시위대를 압박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력을 발휘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날도 현장에는 3에서 4명의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방송을 켜고 틈틈이 문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여전히 욕설을 내뱉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 인원은 10에서 20여 명의 문전 대통령 귀향 직후 때보다 적은 상태였고 고수 성향의 이곳 평산마을의 주민들도 이처럼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시위에 이미 마음을 돌린 지 오래된 시위 동력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평산마을 주민 10여 명은 이미 지난 5월 중순부터 욕설 시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데다 집단적으로 그곳 시위대에 직접 항의를 한바 있다. 문전 대통령도 지난 5월 말 비서실을 통해 해당 시위대 4명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출신 등 의원들이 사저압 집회를 제안하는 법안을 만들고 양산으로 와 경찰의 극우시위대 제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산경찰서는 그 직후 평산마을의 주거지 사생활평원 침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와 제한 통고를 여러 곳에 내리면서 해당 시위대를 제대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문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경찰에도 불만을 품던중 최근에는 경찰관을 깨물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두 명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우 시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 금지 6회 제한 24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산마을 주민들도 5월 집단 항의에 이어 최근 본격적으로 극우 시위대를 상대로 반격 중이다. 문전 대통령 사저 바로 앞에 사는 박모 사46 씨는 지난 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우파삼촌TV 운영자 김모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낮에는 전 시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 조용해진 저녁에 돌아온다. 며 아들이 유튜버가 집을 촬영하며 스토킹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김 씨를 고소해놓은 상태다. 문전 대통령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난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고 이 인물은 5월에 4명을 고소했던 인물과는 다르다. 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시자 도예가 신모 60대 시도 1인 시위자 그곳 유튜버 등을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날 취재진에 낮에 이 정도 시위는 덜한 편 이라며 주말되면 아주 말도 못한다 고 말했다. 또 이곳 평산마을 주민들은 그곳 시위대의 텐트도 찾아내 철거하도록 이끌어냈다. 전날 하북면 사무소 직원 10여 명과 경찰 등은 주민들과 통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1인 시위를 벌여온 최모 씨의 텐트를 철거했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평산마을의 한부지에 땅 소유자인 통도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해 생활하며 매일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시위를 이어온 인물이다. 마을 주민들은 한달 전쯤부터 회의를 거쳐 최씨의 텐트가 있는 곳이 위급 상황 시 긴급도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통도사의 조처를 요청했고 통도사는 이에 하북 면사무소에 텐트 철거를 지원 요구했다. 면사무소는 통도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대 집행으로 전날 경찰 등과 함께 텐트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극우 유튜버 최씨의 텐트가 철거된 양산 평산마을 현장 이형탁 기자 이처럼 경찰과 주민 문전 대통령 측에서 극우 시위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그 세력이 축소된 모습이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 진보성향 단체 수백여 명이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최근 평산마을에서 가장 과격하게 욕설 시위를 하던 극우인사 안정권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되자 그만뒀다는 사실과 문전 대통령 부부의 극심한 피해 사실 호소 등이 해당 진보단체가 움직이는데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가 하면 주말 동안 극우 보수단체 3에서 4곳도 네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 성향 1인 시위자들도 잇따라 사자 앞에서 시위를 열 예정이라 진보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주말 양측 집회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주말 기정으로 해당 극우 시위대의 세력이 현재보다 더 축소돼 해산으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다시 반등할지 주목된다.